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수연과 지민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그러게. 소나기인가?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지민은 수연을 야릇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색한 침묵의 시간만이 흐르네요. 왜? 라도 하고 싶어? 금 없는 지민의 질문. 어. 지마 웃기려고 하는 소리 아닌데. 자기가 먼저 질문해 놓고 자신이 놀라는 지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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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 <웃음> 거짓말. 진짜야. 지민아, 해봤다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자존심을 내세우는 지민. 안 궁금해? 뭐가? 키스. 너한텐 안 궁금해. 그래? 난 궁금한데 야 왜? 난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랑 할 거야 <웃음> 왜? 내가 못 만날 것 같아? 아니? 뭐야 뭐가 내가 못할것 같아? 뭘? 키스 응 한없이 지민을 놀리는 수연이네요 <웃음> 그리고 잠시 후, 또 수연을 바라보는 지민. 수연아. 응? 그냥. 소나기 맞아? 나도 몰라. 아까 소나기라며 그치겠지 언젠가 좀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먼저 수연에게 제안을 하는 지민 야 왜? 해볼까? 뭘? 그냥 드디어 한번 해보는 수연과 지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